안녕하세요. 빨간행두님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빨간인두님께서는 진로 고민에 대해서 적어주셨습니다. 기관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무기직에 근무를 하셨고 또 이제 이직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안정된 직장 언제 좀어 그런 운이 들어올까 또 공부는 또 언제까지 해야 될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27세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 하여 오시고, 자격증 취득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자격증 및 이수한 교육을 세워보니까 어마무시하네요. 16개. 네, 16개가 되었고, 써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자영업은 저랑 안 맞나요? 이런 말씀 적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 갈등 이런 갈등이 있으신 것 같고 하지만 또 내년에 23년 1월 국가고시 시험 있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다른 자격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자격 공부를 하였고 그래서 그 공부한 것만큼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직업 이동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살펴볼게요. 살펴보니까 상관격이십니다. 월지 6월 유월. 6월이면은 이렇게 이제 유는 지지로서 지지의 왕지로서 아주 강한 에너지를 드러내고 있죠. 보통 우리가 왕지, 생지, 고지 이렇게 나누어서 지지를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왕지로 구성되어 있으면좀 에너지 자체가 뚜렷하고 아주 담백하기도 하면서 뭐 명확하게 그 에너지를 표출을 시키, 시키게 됩니다. 일지에 이제 인이 있고, 천간에 또 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두 가지 형태로 쓰임이 있는데요. 상관격의 인으로서 쓸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상관에서 죄를 만나서 쓸수 있는 것 그러면 인을 음. 만났을 경우 우리가 상관 폐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잘패 인을 차고 있다 상관격인데 인을 차면서 쓴다 이렇게 될 경우에 매우 그 인성의 쓰임이 좋고요 어, 아주 머리도 좋고 또 학문적인 그런 지식이 아주 주, 지식을 추구하면서 남다른 생각도 하고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관 생제에서 죄를 보고 있으면은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구성인데요. 빨간 앵두님께서는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과 또 죄를 띄워놓고 있는 부분과 이렇게 될 경우에 상관격의 입장에서는 인으로 갈까, 죄로 갈까,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한 가지 한결로, 한결로 가는 것이 이제 더 성공이 더 커고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간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시의, 시의 유모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는 구성도 있지만 이제 빨간행두님 같은 경우에는 시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해석의 흐름이 좀 달라지는데 시를 잘 모르신 건가요? 아니면은 깜빡하셨나요? 어, 시를 왜안 적어 주셨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가 되게 궁금하고 시에 따라서 흐름이 전개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게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또 적어주신 내용과 어쨌든 볼수 있는 것을 어, 가지고 최선의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세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 해 오셨는데, 운의 흐름을 보면은 인성 운으로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10대, 17세, 27세, 37세, 이러기까지 인성의 운을 걸쳐서 달려오고 있고, 27세, 28세 대운에서는 병호 대운, 청강과 지지가 동주에서 인성으로 들어왔고, 이제 이 상강은, 상관, 아무리 상강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되게 인이 강하시고 또대운에서 인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아주 인성의 환경에서 살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관격이 또 인에 너무 눌러지면 사실은 자기의 어떤 본성 상관의 본성이 드러나기가 좀 어렵고 이런 게좀 답답한 마음도 드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은 그 어떤 십성보다도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인으로 이성적인 인, 인, 인성은 아주 이성적이죠. 이성적인 에너지가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이 인내를 해오셨다고 라 봐집니다. 그게 관계가 좋기 때문에, 상관격의 인이 좋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온 것 이것은 되게 좋게 쓰인 거죠. 우리가 인성도 쓰임이 안 좋으면 밤새 연구하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맞아 죽일 고민을 했다. 이런 옛날 속담이 있거든요. 그만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생각한 것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생각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그런 생각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상관격에는 인성의 쓰임이 좋기 때문에 좀 건전하고 또 발전적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하나의 형태로 공부하시는 쪽으로 에너지를 집중해서 쓰신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너무 강한 인성 때문에 너무 인내를 많이 하는 경향성이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운이 지나가면 좀 바뀔 수가 있겠다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38세부터는 운이 이제 조금 인성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고, 인성의 운이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은 48세. 이때부터는 이제 대운 자체에서 인성의 대운이 아닌 관의 대운, 관성의 대운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관이 지금 시지에 있을까? 시간에 있을까? 관성이 있다면 아주 그 벼슬 운, 운이라고 하죠. 관성이. 벼슬 운이 좋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현재 30, 48세 대운에는 정관이 들어와 있고 이제 48세 대운은 평관이 들어와 있는데 관이 정관에 들어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민년 올해 22년도가 이민년인데 41세에 해당이 되시는데 이민년은 나쁜 운이 아니죠. 지지로도 좋고 정관에 어쨌든 재성과 정관이 만나면 좋으니까 환경적으로 어, 나의 환경적인 요인이 좋다. 그래서 어떤 이직 상황도 나쁘지 않다. 이직한 것도 좋게 작용한 거다라고 볼수 있고요. 훨씬 더 연봉이 올라가면서 이직을 하셨다. 하셨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하나의또한번더 변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내년에 이제 개면년이 오면 또 지지의 정관이 오면서 이 관성이 뭘지 상관과 부딪히면 변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어떤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설수를 가지면서 내가 직장 변동을 일으키게 되겠다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연봉이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또 변수가 있다라는 것 내년에 변화가 변화를 가지시면서 이십 24년 25년 25년 26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관이 이렇게 들어오면 뭔가 나의 직장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23년도에 23년도죠 내년이 그리고 갑진이 24년 24년도에 24년 25년에 좀 안정적인 자리가 나온다 라고 봐지는데 제 그전에 23년도 내년에 한번 이동을 가지면서, 이때 이제 이동을 가질 때에는 갑자기 이동을 할수 있고, 또 남편과 잔, 자녀로 인해서 어떤 이사온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그 하는 과정은 조금 기분이 좋지 않지만,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안정된 직업이 나한테 들어오겠다. 요런, 요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신 자영업 자영업이 안 맞는 건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셨을 때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중년 이후에 자녀 다 크고 나서 48세 이후에 그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자녀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하시고 또 자녀를 신경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조차 매우 큰스트레스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48세 대운이 변할 쯤에 그때는 조금 자영업 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어떤 노하우, 나만의 노하우, 상관과 인성이 있으면 은 보통 이제 특허를 받거나 특허청에 근무를 하거나 이런 특허 관련해서도 상관과 인성 ]의 만남이 있으면은 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데 이제 아주 그 능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의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할수 있다면 아주 좋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쭉어 흐름이 이제 인성에서 벗어나면서 재성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만의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어떤 자영업을 하신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뭔가 일을 했을 때 절대 손해보고 이러지는 않고요. 이제 운에 따라서 좀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또뭐 평타 이상은 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제 재물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재물운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전부 다 노하우가 될 거다라고 봐집니다. 아직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내년에 한 번에 더큰 변수가 있,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변화를 통해서 다시 음, 조금 안정적인 직장을 다지게 되겠다고 라 봐집니다. 내년에 이 변수는 이사, 이사로 인한 변수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본인이 회사를 옮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회사에 어떤 구설이 좀 생겨서 또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일어날 걸로 보여지네요 내년에 자격 공부를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은 또 공부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뭐 시간을 알면 조금 더 알려 드리고 싶은데 조금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다음 다른 그 무료 상담 적어주시는 분들께서는 시간까지 잘 적어주시면 제가 그것만큼 또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간 빠뜨리지 마시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모름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